자. 어, 일단 미디엄 이 미디엄. 음,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어.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오픈북 테스트로 보셔도 되고요 어, 일단은 미디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그 스케일링 이슈라고 하는 확장성 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속도감이 많이 느려지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BPU라고 하는 이러한 그 블록체인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하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블록체인들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뭐 CPU나 메모리 SSD 이런 거의 성능을 확실하게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의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지금 오픈북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모델도 있고 클라우드 타입 블록체인 모델도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리고 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모델 이렇게 어, 단순하게 어떤 뭐 우리는 퍼블릭이다 프라이빗이다 컨서시움입니다 이렇게 좀, 그, 좀 어, 한계를 딱 명확하게 준게 아니고 어, 좀 하이브리드 측면에서 어, 다양하게 그런 블록체인들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잘 보셔야 돼요. 문제 나갈 수 있는 것들 지금 스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어, <웃음> 그리고 미디엄이 가장, 어, 가장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TPS입니다. TPS. TPS라고 하는 건 이제 트랜잭션퍼 세컨드라고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를 말해요 거래 건수를 말하는데 지금 이더 같은 경 크립토키티라는 그 게임에서 나오는 트랜잭션도 지금 소화를 못하는 상황인데 음 지금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TPS를 목표로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만 TPS, 8만 TPS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점차 100만 TPS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라 하고 했다 100만 TPS라고 말씀드렸어 100만 TPS. 이더가 27 TPS라고요? <웃음> 어? 그래서 이제 대표 대표님 그리고 개발진들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있고요. 어, 이제 보시면은 지금 미디엄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이코노미 그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블록체인 세대를 나눌 때비트코인을 이제 1세대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걸 이제 2세대 어 3세대 코인은 이제 어그 플랫폼 코인에서 실제로 어, 실제로 그 어떤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어, 모아서 실제로 민주주의 형태의 블록체인 그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3세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어 그러한 모든 장점을 흡수하고 이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4세대 블록체인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미디엄 코인 블록체인의 한계가 상당히 좀 뚜렷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어 기존의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좀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서 어 구축을 해서 어 각각 그 MOU를 맺고 있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네요. 차이나텔레콤과 MOU 초율기에 들어갔다. 어, 차이나텔레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많이 MOU를 맺고 있는 그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국영 통신 기업인 차이나텔레콤 관계자들이랑 MOU를 맺을 계획을 하고 있다네요 와, 중국 쪽은 관시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 기업이랑 m o u 맺으려고 하면은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 단순히 뭐 기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관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 그거를 뚫어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는 그, 어죠 중국 교육부, 지방 교육부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초등고생 학적 기록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고 있었는데, 미디엄이 그쪽이랑 이제 중국 지방 교육부랑 MOU를 맺었다. 이런 소식도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살짝, 어, 살짝 리뷰했고요 리뷰했고요 이제 슬슬, 어, 슬슬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되셨으면 한번 미친 사람들처럼 1번 한번 타이핑 쳐보세요. 1번, 1번, 어, 1번 쳐주시면은 어, 슬슬, 어, 이제 손좀 풀고, 손좀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움이 상장 예정인 거래소 이름 3개. 세개 어,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뭐야? 프로비 아이닥스, 디코인. 맞죠? 어, 정답. 뭐라냐님 정답. 어, 다들 아시네? 어디, 어디 나와있지? 어디 <웃음> 나와 자, 당첨되신 분들은 이따가 따로 뭐취합을 받을게요. 필요한 정보들. 자, 1번 뭐라냐. 아 2번 문제 갈게요. 치킨, 치킨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어, 치킨. 자, 2번. <웃음> 자. 미디움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하드웨어 정보처리 장치의 이름은? 좋아. 러브 도구님 정답. 정답. BPU 정답.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세 번째 준비 되셨,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준비 되셨으면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미디움 토큰의 심볼명. 심볼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BTC가 되겠죠? 미디움 토큰의 심볼명. MDM 자 민성님 정답 늦었습니다 왈왈왈님 늦었어 겨울 늦었어 늦었어 늦었습니다 일산군인님 진정하시고요 음.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자 아, 아까 1번 문제가 이제 거래소 상장 그 거래소 이름들이었죠 그러면은 이 미디움이 상장하는 날짜 가 언제일까요 날짜 상장일 상장일 언제 용인 딸바보 님이 정답. 28일 맞습니다. 아 치킨보다 요술봉이 더 갖고 싶다고. 맞추시면 돼자 미디엄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TPS는 몇 TPS일까요? 미디엄이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로 있는 TPS는? 자 SMS님 정답. SMS님 정답. 자 SMS님 정답. SMS님 정답. 100만 TPS죠? 100만 TPS 늦었어, 늦었어 늦어, 늦어, 늦어, 늦어 땡땡땡땡땡 강조했어, 분명 강조했어요 자, 6번 문제 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시간이 이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미디엄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모든 사용료는 MDM 토큰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불이 되는데 자, MDM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이 MDM 토큰의 지불을 처리를 할까요 어떤 토크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자 겨울림 정답 겨울림 정답 달러 겨울림이 달러 정답 왠지 찍은 것 같아요 어, 찍은 것 같습니다 달러님이 아니죠 어. 겨울림 정답 자 일곱 번째 문제 갈게요 일곱 번째 문제 자, 미디엄은 하드웨어 플랫폼 및 bpu 기술을 통해서 어, 새로운 블록체인 을 지향하는데 어, 몇 세대 블록체인을 지향할까요몇 세대 블록체인? 3세대 아니죠? 일산 군인님 정답. 일산 군인님 정답. <웃음> 3세대 아닙니다. 일산 군인님 정답. 4세대죠? 4세대. 8세대 아닙니다. 8세대 미쳤어요. 네. 8세대 아니죠? 이제 3세대까지 나와있는 블록체인들의 단점을 권하면서 기존의 장점들을 흡수하는, 어, 그러한 그 블록체인 세대죠?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자, 여러분들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흥분하신 것 같은데 1번 다들 치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개 치킨 2개 남았습니다. 치킨 2개 남은 거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자 타이핑 다시 한번 1번 치면서 마음의 진정을 찾아 봅시다. 1번 1번 1번 좋아요. 치킨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치킨의 노예 좋아요. 좋아요. 자손좀 풀고 손좀 풀고 진정하시고 2개 남았어요. 아직 2개 남았어요. 8번 문제 나갑니다. 자 미디엄의 미디움 코인의 총 발행량은 몇개일까요 총 발행량 10억개 10억개 정답 10억개 10개 10개 아닙니다 300만개 아니요 70만개 아니고 자 뭐야 100억개 아닙니다 10억개 비트메이커님 정답 비트메이커님이 제일 먼저 올리셨어요 비트메이커님 자 두, 진짜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치킨 두개 남았습니다 비비큐 비비큐 비비큐입니다 비비큐 이거 아까 보여었잖아요 비비큐치킨 어, 비비큐치킨 비비큐치킨 아씨 맛있겠다 비비큐치킨 나도 먹고싶다 요거 요거 드릴거예요 황금올리브치킨이랑 콜라 1.25리터 소스 추가는 본인들 어, 사비로 하셔도 됩니다 소스 추가는 비비큐는 후라이드가 다른데 나 비비큐는 후라이드는 얼마 못먹겠더라고좀 느끼해서 준비됐죠, 여러분들? 이제 어 치킨 두개 남았습니다. 아까 세개 남았었구나. 자, 두개 남았죠. 자, 구번 문제 갑니다. 구번 문제. 구번 문제 갑니다. 어 미디움 대표님 이름은 뭡니까? 미디움 대표님 이름. 한글 이름. 현영건님 맞네요. 현영건님. 현영건님 맞으니까 변준성님이 1등 변준성님. 변중성님 1등. 자, 1번, 1번 쳐주시고, 1번 쳐주시고, 자, 1번 쳐주시고. 자, 자, 10번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마지막 미디엄 문제 갑니다. 자, 미디엄은, 최근, 중국에서, 어, 어떤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선진화 사업 MOU를 체결을 했는데, 어떤 사업일까요? 어떤 사업에 MOU를 체결했을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 네.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 자, 차이나텔레콤은 MOU 계획 예정이었죠? 아까, 아까 확정 아니었죠? 어, 그래서 약간 낚시 문제였는데. 업무 협약 초일기, 아직 MOU 체결 안 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콤은 땡입니다. 그래서, 어... 정답이 나왔어요. 유초등부 학적 기록 엘리자 은택리 아 닉네임 어려워 닉네임 어려워서 아좀 그런데? 아무튼 이은택님 정답 마지막 치킨의 주인공은 아, 이은택님이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